안녕하세요 신과사랑에 빠진 크리스입니다 120... 잠시만요 126번째인 것 같은데요 126번째 러블레터입니다 제목은 마주하는 사랑 마주하는 사랑 고린도 전서 유명한 사랑장이죠 13장 12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영어를 외우실 분들은요. 또 우리 학생들은 Later we will see him face to face 다시 한번. Later we will see him face to face 나중에는 우리가 그분을 볼 것이다. 또 쓰에 만난다는 뜻도 있죠. 만날 것입니다. Face to face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요즘의 표현으로 코로나 시기에 대면 한다. 얼굴을 맞된다 대면하고 볼 것이다 어 어떤 말씀을 할까 계속 생각을 해 오다가 어제 저의 일상 속에 좀 서프라이즈로 한 가지 일이 있으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같이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서 어, 오늘 출근 전에 잠시 녹음을 하고 있습니다. 어, 간만에 날시간에 하네요. 예, 지금 10시 오전 10시 17분이네요. 음. 고린도전서 13장 12절 한글 성경 번역에는요.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희미하게 보지만 그때에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볼 것이며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에는 하나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완전하게 알게 될 것입니다 뭐이 정도의 뜻이 됩니다 예. 영어성경 번역본에 보면 이제 희미하다 이런 뭐 옛날 거울은 요즘처럼 이렇게 소명하게 보이지 않았다 이런 어, 설교를 들었던 기억도 떠오르는데 그 형용사들이 이제 cv 하고 더 메세지 번역본을 저희가 현대구체 번역본 많이 보고 있잖아요 거기 보면 c l o u d 라란 단어가 나오고요. 구름이 낀것 같이 Like a cloudy picture in a mirror. 그리고 더 메시지는 In a fog. Fog가 여러분 자욱한 안개죠. In a fog. 또는 uh, Peering through a mist. Mist 뿌린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역시 안개같이잖아요. Mist 얼굴에. 여러분 여, 여성분들 뭐 남자분들도 뿌리는 분들 뭐 있겠지만. 그래서 p e e r i n g 이제 원래 훔쳐보는 거죠. 예. Through a mist. 예. 그리고 반대되는 뜻들은 clear란 뜻이에요. 선명하게. 예. 우리가 지금은 the 보면 We don't yet see things clearly. 클리어하게 보지 못한다. 그러나 나중에는 uh, clearly as God sees us.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것처럼 클리어하게, 선명하게, 분명하게 보게 될 것입니다. Knowing him directly, directly 하게 직접적으로. See, we a just as God completely understands us. 하나님이 우리를 완벽하게 이해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그때는 지금은 아니잖아요. 예. 지금은 그 창조의 주인과 피조된 인간 사이에 엄청난 간극이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그것을 보여주는 성경이 욥기 잖아요. 예. 그 그러나 그 우리가 오늘 제목처럼 그분을 대면하고 우리 영원한 사랑이신 그분을 대면하게 될 때는 우리도 그분의 수준으로 예. 영원을, 영원한 생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최고의 선물이겠지만요. 어, 신적인 존재가 되는 거겠죠. 그렇게 되면 동등한 수준으로 서로를 보고 이해하게 된다고 동등한 수준이라는 게또 오해가 있겠습니다. 뭐 거기 가서 우리가 어이 예, 부분은 좀 자세히 어 얘기를 해야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어쨌든 뭐 그분이 우리를 가족으로 생각하시고 또 신랑이 신부로 생각하듯이 생각하시기 때문에 뭐 동등한 수준이라고 그런 입장에서 이해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음 멋진 표현이 더 메시지에 나옵니다. 12절 후반부에 보면 더 메시지에서는 But it won't be long. 오래 걸리지 않을 거다. Before the weather clears and the sun shines bright. 표현이 참 멋진 것 같아요. 예, 날씨가 개어서 해가 다시 밝게 빛을 발하는 때가 멀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대면에서 그분을 페이스트 face 페이스 face,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보는 날이 올 것이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음, 제가 이것을 선택하게 된 계기는 저희 카페에서 이제 연예인들의 생일 을 이제 축하하는 주로 테이크아웃 행사예요. 예, 뭐 예쁘게 꾸미긴 하는데 코로나 때문에 뭐 위생과나 이런 데서도 수시로 홍대 쪽의 매장을 방문하기 때문에 그 안에서 뭐 단체로 모여서, 어, 뭐 공지하면 신고 들어오죠. 예. 그러니까 단체로 모여서 뭔가를 한다는 게 사실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해서도 안 되고, 어, 그래서 저도 방역수칙을 넘어섰다고 생각할 때는 최대한, 어, 이제, 뭐 사장의 의지가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자제를 시키고, 예. 어제 그런데 이제 그 여자친구라는 뭐 최근 해체가 됐다고 하는데 여자친구라는 그러니까 여성 아이돌 그룹 멤버 중에 엄지라는 친구 생일 축하 이벤트가 어제부터 이제 시작이 되었어요 8월에 그런 이벤트들이 좀 다른 월보다 좀 많은 것 같아요 음... 그런데 이제 저는 사실 뭐 제가 나이도 있고 그래서 아이돌을 누구를 뭐 덕질을 젊었수도한 적이 없는데 어쨌든 열심히 이제 하는 친구들이 저희 카페에서 그런 것을 제 진행을 해오고 있는데 그 엄지라는 친구가 어, 그 같은 여자친구 그 그룹의 멤버였던 저는 몰랐는데 알바생이 알려져서 소원이라는 친구하고 같이 어, 온 거예요. 예, 불쑥 와서 이제 테이크아웃으로 얼그레이 어, 복숭아 얼그레이 아이스티하고 헤이즐넛 라떼 아이스를 시켰어요. 근데 저는 엄지 씨가 이제 주문을 했는데 그것도 저는 몰랐죠. 예, 좀 실망했을 수도 있겠네요. 지금 생각해보면 너무 좀 그래도 연예인이면은 아뭐 반갑습니다 뭐아니 하다 못해 저희 가게 방문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뭐 영광입니다 이런 멘트들이 나중에는 했던 것 같은데 처음에는. 저는 매니저인 줄 알았어요. 예. 죄송합니다. 이거 엄지 씨가 들릴 리는 없기 때문에. 예. 그래서, 어쨌든, 이제, 그래서 카페에 자신을 축하해 주는 거니까 잠깐 구경하고, 소수의, 뭐, 미리 이제 공지 같은 게 말씀드렸듯이 할수 없는 지금 상황이기 때문에, 거기, 당시에 있었던 소수의 팬들하고, 거리를 두고, 마스크를 착용하고, 잠깐 대화를 하고, 이제 갔습니다. 어... 근데 이제 그 모습을 제가 지켜보면서 이제 저하고 사진도 찍고 저한테 이제 사인도 해주고 갔는데 이제 저희 아무래도 카페 사장이다 보니까 이제 예의상 한 번씩 해주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고맙죠. 뭐 연예인들은 사실 크게뭐 일상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어 어쨌든 그 거기 이제 정훈 오빠라고 이렇게 썼더라고요. 팬서비스 차원인 것 같아요. 나이가 들수록 오빠라는 표현을 친동생 외에는 들을 일이 점점 사라지기 때문에 어, 순간 설레었습니다 예. 어, 오빠? <웃음> 네. 제 나이 또래 분들은 무슨 얘기, 어, 그도 유명 연예인이 그렇게 써주니까, 어, 기분이 상당히 업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코팅을 해서 이제 저희 카페에 방문했던 연예인들 사인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다른 그런 업장들처럼 진열을 하고 있는데 좋은 위치에 잘 보이는데, 코팅을 해서 이제 붙여놓으려고 합니다. 어 그래서 잠시의 만남이지만 제가 찾아보니까 뭐 트위터나 인스타 이런 데도 뭐 100만이 훌쩍 넘는 팔로워를 가진 인기 아이돌 그룹 이었더라고요 지금은 해체가 됐지만 그 친구들 멤버가 두명이 왔다는게 그 막상 그 이벤트 주최한 팬들도 굉장히 설레어 하고 음. 코로나 때문에 가까이 다가갈 수 없는 상황이었으니까 더좀 애틋하면서 뭔가 그래도 마스크를 썼으니까 진짜 오늘 제목처럼 클리얼리하게 얼굴이 안 보여요. 예, 얼굴을 컴플릿 완벽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히려 그 장면이 뭔가 좀좀 좀 애틋하면서 하여튼간 제가 제 3자 입장에서도 아 코로나가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들면서 어, 그리고 그 엄지나 그 멤버들이 되게 착하더라고요 나중에 이제 그 주최자한테 제가 들었는데 그 팬들을 굉장히 많이 살뜰하게 챙긴대요. 그래서 그날도 왔는데 어 이제 빈말을 아닌 것 같아요. 밥을 이제 거기 있는 소스들한테 사주고 싶은데 코로나니까 이제 그렇게 하지는 못하고 근데 그 얘기를 몇 번을 하더라고요아 식사를 밥이라도 사줘야 되는데 이 얘기를 계속 몇번 하는데 아 저거 진심이구나 제가 듣기에 그냥 립서비스가 아니게 들렸고 실제 이제 저희 카페에 잠깐 들렀다는 소식을 어떻게 듣고 근처에 이제 자기네끼리 연락이 또 돌렸겠죠 팬들이 그래서 근처에 있던 이제 중학생 팬들이 몇 명이 진짜 제가 보니까 막 전력 질주해서 뛰어온 것 같아요 카페문을 통과하는데 한 명이 넘어졌어요 얼마나 급하게 오는지 그 모습을 이제 엄지 씨가 보고 너무 안타까운 나머지 어, 여러분 뛰어온 것 같은데 목마르면 뭐 음료수라도 자기가 사주겠다고 일어나서 진짜 계산을 하려고 하는데 제가 그 중학생들을 보니까 이미 저희 카페에 그 어제 하루 동안 한 번인가 최소한 한번 아니면 두번 와서 음료를 먹어, 먹었던 친구들이에요 어, 저희 카페 음료가 싸지도 않을 뿐더러, 뭐, 몇 잔을 배불러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참, 매출만 생각한다면, 당연히 그 엄지 씨가 내미는 신용카드를 낚아채서 비싼 메뉴를 찍었어야 되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제가 이제 중재를 했죠. 아, 저 친구들, 아마 음료를 이미 충분히 먹어서 아마 사주셔도 더못 먹을 거예요. 예,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일단락을 지었죠. 착한 사장이네요 제가 <웃음> 얘기하고 보니까 예? 외출보다 인간을 생각하는 그런 사장을 보였을 수도 있겠다 어쩌면 그래서 사인을 해주고 사진을 찍어주지 않았을까 라는 생각도 살짝 드네요 아, 어쨌든 그 잠깐의 만남인데 음, 그 스타도 굉장히 아쉬워하고 예, 여자친구가 해체가 되고 코로나 때문에 뭐 콘서트나 이런게 대면페이스투 페이스 오늘 제목처럼 그렇게 만날 기회들이 이제 거의 없잖아요 요즘에 예, 방송이나 뭐 유튜브 이런거 아니면은 직접 그렇게 근거리에서 직접 볼수 있는 이런게 없기 때문에 그 팬들과 사이가 이제 각별해 보이는 그 여자친구라는 그 아이돌 멤버 두명과 팬들의 모습이 좀 되게 애틋해 보였어요. 그 소수의 팬들과의 모습이 아,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얼핏 듣는데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이 혹시 소수라도 만날 생각을 하니까 좀 설레어서 자기네가 근처 편의점 몇 군데에서 물만 사 먹으면서 몇 군데를 돌아다니면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데 아, 뭐 스타도 사람이구나 이런 얘기가 생각이 뭐 당연하지만 들었고, 그래서 잠깐 이제 얘기 나누고. 뭐, 마지막으로 질문 하나 받고 갈게요. 이렇게 하는데, 강호동 같이 큰 체격을 가진 어느 남자 팬이 마지막 질문을 하지 않겠습니다. 또 이렇게 오바를 하더라고요. 이제 가지 말란 얘기죠. 예. 그러나 당연히 갔고. 외친국 <웃음> 팬덤의 특징은 팬덤들마다 제가 옆에서 보면 특징들이 있는데, 아주 성비가 잘 맞습니다. 남자, 여자 팬이 거의 5대5고, 예. 보통 아이즈원 이런 데는 아저씨들 팬이 거의 90, 9% 거든요. 네, 쓸데없는 얘기입니다 예. 뭐, 저처럼 덥질 안하는 분들은 제가 전원 소리를 왜하나 이렇게 생각이 될 텐데 예. 어, 오늘 길게 하지 않을 거예요. 저도 출근을 해야 돼서 바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음, 때로 는 이렇게 짧게도 해야죠. 그 마주하는 순간, face to face, 대면하는 순간 제가 이것을 했던 이유가 음... 제가 요즘에 좀 새로운 시기인 것 같아요. 저희 신앙의 여정에서그 신과 사랑에 빠진 크리스 이 채널의 제목처럼 제가 하나님과 좀더 깊은 사랑에 빠지고 있지 않나 이런 어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예 이전에 하지 않았던 생각들을 하고 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음어예 그래서 그 팬들이 자기가 자기의 최애 스타를 대면해서 만났을 때의 그 감동이 있거든요 저도 옆에서 보면 당연하겠지만 예. 그런데 이제 저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예수님을 만나면 뭐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뭐 인간의 형상으로 우리가 만나지 못한다고 생각해야겠지만 어 인간의 몸으로 오셨던 예수님을 만나게 되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막 손에 못 자고 난거다 보고 그렇게 한 것처럼 만약에 만나게 된다면 어떤 기분일까 이런 생각을 사실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제 그런 일을 겪으면서 아 정말 만나고도 싶고 만나면 너무 좋겠다 너무 감격스럽고 예. 어떨까 그냥 그 자체로 약간 멍을 때리게 될 정도로 좋지 않을까 황홀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 신학이라는 것이 무슨 철학의 체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 조직신학 자체가 나쁘다는 것이 아니고 지식의 어떤 그런 어, 조직을 조직 또한 살아있는 어, 신과 신의 아들과의 관계를 돕기 위해서 있는 거죠. 예, 그 자체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넘어서지 않는다는 얘기를 드리고 싶은 거예요. 어 그부 그거... 네. 제가 최근에 그그 러브송의 퍼온 노래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라는 어그 곡이 있는데 여러분에게 강추를 드리고 요즘에도 여전히 많이 듣는데 거기 가사 중에서 저는 제일 감동 있는 가사가 이제 나 줄을 뱄으니 줄을 따르리 끝까지 이제 나 줄을 뱄으니 줄을 따르리 끝까지 이런 가사가 있어요 근데 그 부분이 이제 방금 제가 얘기한 맥락에서 어떻게 보면 우리 신앙의 여정에서 어떤 클라이맥스라고 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직접 인펄슨이라고 그러죠 직접 남들이 얘기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그분을 배웠다는 거예요. 만났다는 거예요. 그분의 사랑이 엄청나고 그분의 능력과 매력이 엄청나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홀딱 넘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사이비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그런 카리스마가 있으니까 넘어간다고 하더라고요. 뭐 그렇겠죠. 근데 이제 진짜 사이비가 아니라 그 진짜 지존의 매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끝까지 어, 죽는 순간까지 따르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한 사람들이 성경에 나온 신앙의 선배들이잖아요. 이 구린더 전설을 쓴 바울도 그렇고, 뭐 베드로, 사케요 사마리아, 막달라 마리아, 니고데모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여러분과 저도 아마 이거를 열심히 듣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과 사랑에 빠진 분들이겠죠, 저처럼. 예. 그 가수 가사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찬양 중에서 예수내 모든 것 이 도입부문의 이 가사도 이게 어떻게 쉽게 사랑하지 않으면 절대 할수 없는 표현이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으로 생각하시니까 목숨까지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 사랑을 알게 되면 어, 당신이 내 모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존재이시고 나의 소유 재산이고 나의 보물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이게 사랑의 속성이고요. 내 모든 것을 기꺼이 그 대상을 위해서 내어주고 싶고 그렇게 주게 되죠 그것이 여러분 예배입니다 우리 삶의 예배이죠 모여서 드리는 예배는 하나의 그 어, 총매제라고 생각해요 우리 삶의 예배 우리 삶에서 그거를 다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는 총매제가 우리가 모이는 예배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분께서 먼저 그렇게 하셨죠 우리 러블레터 처음 1번이 그거잖아요 예. 그 분이 first loved us.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 우리도 그렇게 하게 되는, 예. 어, 마무리합니다. 아까도 마무리한다 그랬죠. 예. 뭐, 기도 제목이에요. 기도 제목. 어, 제가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저희 카페를 8월 1일날 한 명이 한 10분 정도 다녀갔다고 이제 방역주사관에게 연락을 받고 우리 카페 방문해서 이제 CCTV 그 시간대를 돌려보고 두 분이 그래서 저도 최대한 협조를 하고 저한테 이제 가면서 몸에 이상이 뭐 사장님이나 직원 중에 있으면은 바로 검사를 받으라는 안내를 받았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저번에 이제 저번 러블레 녹음할 때뭐 그렇게 다녀가고 기분이 이상이 찝찝해서 그런지 정말 몸이 피로감이 오고 뭐 약간 두통도 있는 것 같고 하여간 아주 정상은 아니라고 제가 느껴져서 이제 여러분의 기도 부탁을 했고 그 다음 날 바로 선별 진료소를 방문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저 외에 일했던 직원이 세 명이 있는데 세 명에게도 바로 연락을 했어요. 이러 이러한 일이 있으니 어 그리고 뭐 마포구 이쪽이 워낙 이슈 지역이기 때문에 21일까지 거기 뭐 업주뿐만 아니라 종사하는 직원들이 이제 21일까지 다 검사를 받고 결과를 통보하라는 제 행정명령이 이미 여러 번 공지가 되었고 문서나 이런 거로 예, 배너 같은 거로 이미 그래서 검사를 받았고 너무나 감사하게도 어, 모두가 이제 음성 판정 예, 코로나 바이러스가 없다고 결과를 받았습니다 너무 감사하고 또 신기한 것은 음, 이제 가족들에게 기도 부탁을 하고 음, 몸이 제 빨리 좀 잤죠 네, 이제, 기도 부탁한 날, 어, 저희, 이제, 형 가족이, 가족 예배를 드리면서, 어, 제가 자는 시간에 아마 예배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일찍 자서. 그래서 저를 위해서 이제 기도했다고. 그런 얘기를 자주는 하든간 안 보내는데, 카톡에 남겼더라고요. 자기 일어나 보니까. 근데 신기하게도, 제가 이렇게, 뭐 부모님도 기도하시고 그랬겠지만, 어, 그 자는 순간에, 아, 몸이 이제 거의, 정상으로 회복되었다는 느낌이 자면서 받았어요. 그래서 신기하다. 예. 형이 저한테 전화를 자주 안 하는데 또 전화까지 와서 그 얘기를 했더니 어, 형도 좀 신기해하면서 가족들에게 이 기쁜 테스티머니죠. 간증을 나누겠다고 서로 이제 격려를 했습니다. 기도해 주신 다른 분들도 감사드리고요. 더 조심해야겠죠. 앞으로도 계속 조심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시고 어, 마지막 <웃음> 마지막 세 번째 기도 제목이 제가 이제 여러가지 일들로 인해서 코로나도 그렇고 또 저의 개인적인 사건들도 그렇고 그래서 좀 루틴이라고 그러죠 일상이 좀 무너졌었어요 일상이 무너지는 거 굉장히 안 좋습니다 여러분 경험해 보신 분들 알겠지만 제가 해야 될 일들의 어떤 균형이 좀 무너졌었어요 그런데 최근에 이제 조금씩 회복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고 무너진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제가 이제 해야 될 어, 일상이 중요합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도 내일 주님에 오셔도 오늘 일상에 충실하라고 얘기해요. 성경은. 그래서 제가 뭐 카페나 영어 수업이나 또 준비하는 그런 사역이나 이 모든 그 하나님과의 관계나 사람의 관계에서 제가 마땅히 해야 될 부분들을 어, 침착하고 어, 욕심부리지 않고 잘 해낼 수 있도록 저의 일상이 회복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기도 제목도 뭐 저한테 알려 주셔도 되고요. 예, 고맙습니다. 땡큐.